창업통TV 김상수장입니다. 예, 창업통 김소장의 비가이템 분석 3탄입니다. 이번 시간 닭고기 창업 시장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다는 닭고기 시장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닭고기 창업으로 성공하는 법. 지금부터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닭고기집, 예,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하더라도 무려 709개라고 제가 썸네일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우리나라 닭고기집 창업시장은 보면 닭고기의 연간 소비량은 돼지고기보다는 적게 먹습니다만 야 연간 1인당 16kg 정도를 소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쇠고기보다는 많이 먹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71%는 반드시 닭고기를 한번 이상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닭고기 집 소비량은 3.6% 정도 증가했거든요. 아무래도 배달 닭 시장이 좀급팽창하면서 10% 정도 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닭고기야말로 정말 가장 만만하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배달시켜 먹던 아니면 춘천의 닭갈비를 먹던 아니면 삼계탕집을 가던 집에서 백숙을 해 먹던 닭갈비와 닭고기. 닭고기 시장이야말로 정말 정말 만만한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육류 아이템, 화이트미트 시장이죠. 닭고기 시세는 한국개육협회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그때 뭐 5호닭, 6호닭, 7호닭, 9호닭, 10호닭 이런 호수별로 닭 시세를 매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닭값이 어느 정도구나 이거는 개육협회에 가면 알수 있고요. 어, 한편으로는 강원도 양구에 가면 오골계 숯불갈비를 먹었던 게전 기억이 납니다. 오 어, 정말 그 오골계 까만 살을 숯불에 구워 먹는 야양구상권에서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 나는데. 어, 닭고기 아이템 그럼 빼놓을 수 없는 게 치킨 시장 아닙니까? 와 치킨. 야,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 야, 정말 재밌는 게 2년 전에는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 한 467개였거든요? 2년 만에 709개로, 700개가 넘었습니다. 어, 최근에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사업법 개정안 때문에 너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치킨 브랜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9천여 개, 9천 개 남짓 외식 브랜드 중에서 거의 뭐 10%까지는 아닙니다만 치킨 브랜드 수는 급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우리나라 치킨 매장 아, 우리나라 카페가 뭐 지금 10만개 넘었습니다만 치킨 전문점도 6만 5천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치킨집 사장님이 저는 그렇게 행복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워낙 원가가 높았고 라이더 비용 빼고 나면 제가 10%도 남지 않습니다 순익 계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 치킨은 지금 가장 딜레마가 프랜차이즈 치킨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판매가 대비 닭 시세, 즉, 닭 원가, 이 식재료 원가 비율이 40% 이하 브랜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2만원 치킨 이 배달 하나를 하더라도 점주 순익률이 10%가 남지 않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집 왜 늘어날까요? 치킨 브랜드는 왜 늘어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치킨집이야말로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아이템이죠. 문턱이 낮은 아이템 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주일만 교육받으면 나도 치킨집 사장이 될수 있는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 기회 요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두 가지 관점을 늘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치킨하면 저는 나고야 시장, 나고야에 갔더니, 나고야 상권의 대표적인 명물 먹거리가 태바사키, 당날개튀김이었는데요. 야, 희한한 것은 나고야 상권에서 당날개튀김 브랜드는 딱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 후라이보, 야마짱. 야, 우리나라는 지금 치킨 브랜드가 700개가 넘는다는 게, 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한정된 시장을 놓고 치킨 본사 브랜드들의 땅따먹기가 너무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치킨 시장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시장이 바로 숯불 닭바베큐 시장이거든요. 숯불 닭바베큐 그 옛날 숯불 닭바베큐 그러면 저는 불로만 숯불 바베큐. 코리안 숯불 바베큐 뭐 이런 브랜드들 생각이 납니다만 성인층 수요층 기성세대들은 아마 치킨 보다는 숯불 바베큐가 더 건강한 컨셉 아닌가요 이래서 소비자 선호도가 더 높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매장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숯불 바베큐가 양념 프라이드 에 비해서 배달 시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성세대들 40대 이상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반면 오히려 10대 20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기에는 늘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 숯불 닭바베큐 매장은 한 천여개 정도 점차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기도 숯불을 피워야 되니까 힘들고 소비자 선호도도 젊은 층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매장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창업시장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숯불 닭바베큐 시장도 결코 없어질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전체 시장 규모에서는 닭바베큐 시장과 그 다음에 양념 후라이드 시장을 비교한다면 당연지사 양념 치킨 후라이드 시장이 크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틈새 닭 시장 틈새 닭고기 시장 아이템으로는 닭 바베큐 시장도 상권에 따라서 한번 좀잘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숯불 닭 바베큐 시장의 메인 컨셉은 사실은 배달 컨셉보다는 저는 홀매출. 홀매출 수요가 담보되는 매장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컨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닭고기 아이템 닭갈비집 우리나라 닭갈비집이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5,700개 시장이었는데요 야 지금 한 7,700개 2년 새 거의 한2 0 0 0개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닭갈비 브랜드 시장도 2년 전에 한 30개 였는데요 지금 42개 정도 늘었습니다 닭갈비 시장을 조사하러 전 춘천 시장 조사 많이 했는데요 춘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닭갈비는 우성 닭갈비 같은 이런 브랜드거든요 하지만 매출액 1등 하는 춘천의 닭갈비는 저쪽 소양댐 소양댐 아래에 있는 통나무 닭갈비 이런 집이 매출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저는 이 닭갈비라는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만 춘천시장을 놓고 보면 아 이건 좀 다른 양상이다. 또 하나 춘천과 홍천이 있는데요. 홍천 지역을 조사하다 보면 닭갈비의 원조는 홍천이라고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원조가 어디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닭갈비의 오리지널 원촌 소스 오리지널 아이템 컨셉이 어떤 건지는 살펴볼 필요가 살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닭갈비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닭갈비 시장의 가장 큰 매력지수는 신세대가 좋아할 수 있다는 거 가족 단위도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식사도 되고 술도 된다는 거 저는 닭갈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기존의 대형 컨셉의 닭갈비 집보다 좀 사이즈를 줄여서 저는 좀 실속 있는 닭갈비 집 시즌2 과연 어떻게 오픈하는 게 좋을까? 저는 새로운 닭갈비집의 출점 컨셉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삼계탕 시장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야, 삼계탕. 서울에서 가장 잘 되는 삼계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복궁역에 어, 투석촌 삼계탕 아닌가요? 거긴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오는 곳인데요. 야, 우리나라 삼계탕 전문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2년 전에 한 6,500개였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한 5,950개로 줄었습니다. 아, 상계탕 전문점은 개수가 줄었다. 시사점이 매우 크거든요. 왜일까요? 삼계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개수는 줄였습니다만 공정위 등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금 한 21개, 2년 전에는 한 14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문제는 삼계탕이라는 테마가 아까 삼계탕이 잘 먹히는 상권과 삼계탕이 잘 먹히지 않는 상권도 있습니다. 아, 아까 뭐, 대전 지역, 이 충청 지역에는 삼계탕 아주 잘 먹히지만요. 의외로 또 먹히지 않는 이런 바닷가 상권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 반면, 저는 삼계탕 같은 경우는 아마 시즌 메뉴, 계절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거. 이게 삼계탕 운영자들에게는 늘 딜레마죠. 그래서 여름에 삼복만 같았으면, 300, 산, 삼계탕 전문점으로 정말 조물주의 건물주도 될수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삼복더위가 지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삼계탕집이 삼계탕만 팔 것인가. 어, 저는 또 다른 컨셉하고 어떻게 만들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 컨셉과 닭갈비 컨셉 정도는 얼마든지 믹싱해도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계탕과 이 닭갈비, 즉 식사류와 야 주류 고객을 한번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컨셉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삼계탕만 잘하는 이런 컨셉 보다 오히려 삼계탕 플러스 또 다른 컨셉을 컨버전스 접목하는 이런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닭 관련 또 다른 아이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저는 닭 관련 또 다른 아이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탐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닭발 전문점입니다. 닭발 전문점 공정위 등록 브랜드가 2년 전에 47개였는데요. 브랜드가 89개로 늘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닭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닭발집 역시도 진입장벽이 낮은 아이템이다. 저는 진입장벽도 낮은 것도 있지만 원가가 저렴하다는 게 닭발집 닭발포차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닭발집이 많이 각광받는 이유가 아닐까 아마 우리나라 닭발집이 2년 전에 9300개 정도였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닭발집이 한 거의 12000개에 육박합니다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닭발집 같은 경우에 컨셉은 닭발 포차 거든요 닭발 포차인데 왜꼭 닭발만 해야 되는가 물론 뭐 닭발도 하면서 계란찜도 하면서 뭐 국물 닭발도 하면서 뭐뼈 있는 뼈 없는 닭발도 하면서 거기에 다른 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닭발과 닭갈비 닭발과 닭볶음탕 뭐 이런 것도 저는 얼마든지 같이 할수 있겠다. 최근에 저는 재밌는 컨셉은 닭발과 족발을 만나는 것도 저는 재밌다고 봐요. 홍대족집 이런 집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닭발과 족발 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따로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족발 하나 시키고 야 닭발도 한 접시 주세요. 아, 쫄깃한야 콜라겐 덩어리 닭발에 소주 한잔 좋아요 이런 소비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닭발 족발을 믹싱하는 컨셉도 저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저는 최근에 닭도리탕 관련 브랜드도 많았었고요 닭볶음탕 전문점도 시장에서 어, 상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 관련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건은 홀 매출, 포장 매출, 배달 매출까지 동시에 포용하기가 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는... 있었던 컨셉을 시즌2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닭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닭고기집은 사실은 계속 컨셉이 순환합니다 돌고 돕니다 최초의 닭 치킨집의 원천 원천적인 소스는 뭐였습니까 전통시장 야 전통시장에 가면 야 양계장이 있었고 양계장에 살아있는 닭이 있었고 그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어 닭모가지를 치고 털을 뽑고 내장을 뽑은 다음에 토막을 내서 바로 옆에서 튀겨냈던 우리의 장터치킨 컨셉이 있죠. 이 컨셉 지금도 유효합니다. 뭐 의정부 제일시장이나 수원의 지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가면 지금도 유명한 뭐 진미통닭, 용성, 용성통닭 유명한 컨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고형 아이템 컨셉 지금도 유행합니다. 그다음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은 후라이드 양념치킨 프랜차이즈 버전으로 버전업이 됐죠. 이 단계로.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숯불 바베큐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후라이드 양념치킨을 천하통일했던 브랜드가 BBQ 그리고 BHC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컨셉은 후라이드 양념보다 좀 다른 컨셉 뭐가 있을까? 바로 일본 스타일의 간장치킨. 아마 경북 구미에서 시작한 이 구미 대구 일대의 교촌 치킨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촌 치킨 다음은 또 다른 컨셉.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븐닭 시장이 있었죠. 오븐닭. 야, 우리 피자회사에서 만들었던, 야, 야, 오븐은 우리가 1등이지 하면서, 야, 이런 오빠가, 오빠, 야, 오빠닭, 응, 오븐에 빠진닭, 이런 브랜드들이 오븐닭 시장을 한때 주도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또 사실 닭파동을 겪으면서 저가치킨, 저가치킨은 지금도 유효하죠. 두 마리 치킨. 어, 상당히 지금도 상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또 닭강정 같은 컨셉도 있죠 아마 닭과 어, 닭고기 관련 창업자들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검증된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컨셉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 부분을 저는 늘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또 다른 컨셉을 결정짓는 환경요인은 첫째 어떤 상권, 어떤 지역, 어떤 입지, 어떤 점포인가 1층 점포인가, 2층 점포인가 10평 점포인가 20평 점포인가 50평 점포인가 임대료가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이게 프랜차이즈인가 입점으로 할 것인가 전수로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출전 컨셉은 달라집니다 닭고기집 창업이야말로 창업시장에서는 늘 무궁무진하게 기존 아이템 기존 컨셉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소비자의 지갑을 어, 열개하는 대표적인 육류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자분들은 직접 야 최소한 10개 상권 정도는 좀 뒤지면서 어떤 컨셉을 오픈할지 어떤 브랜드 컨셉을 오픈할지를 결정하시는게 닭고기 창업으로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 오늘 닭고기 시장 심층 분석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육류 시장 어, 고깃집 시장 2탄으로 돼지고기 시장 오늘 닭고기 시장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박한 아이템을 어, 제가 직접 픽업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 tv 는늘 대한민국의 창업자 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